아우스 스텝 아이보? 스텝 아이보 한국말로 뭘까? 뭐야 어 무서워 눈알의 눈알 아니 눈 진짜 눈 아니야 그래도 좀비 좀비의 눈알을 만들어 봅시다 아주 아주 스테 Hey you! 아, 아. 안녕 샬럿 난 좀비야 내 돈을 줘 어? 내가 돌리는 거 어떻게 알지? Because I see your ball. 어 아, 진짜? But, 근데 줄수 없어! 이건 내 돈이야! If you don't give me your money, I'll stab you! 왜? 이게 없어! 이거 내 돈이야! No money for me! 너깜짝야너 no no 무서워! Give me your money! 안돼! 줄수 없어! 이불을 만들어봅시다 좀비 머리가이멋있어 받았다, 받았다 받았다 받았다 자 이렇게 만드는거예요 좀비 머리를 쳐주면 눈알이 나오는거야 그럼 받아서 여기다 이렇게 쏙 놔주면 되는거야 눈을 <웃음> 내놔 좀비 좋아 그래그래 그래. 자 우리가 할것은 눈을 반으로 갈라줘요 항상 조심 칼은 항상 조심 죽을 수 있어. 힘을 죽을 수 있는 게 있어. 죽을 수 있어. 맞았어. 안에 보니까 더좀비같이생겼다 그렇지? 아하. 자, 이거 이걸... 아니 아니 아니. 브레인 같아. 브레인 같아. 브레인 같아? 자, 여기 안에 있는 씨를 이렇게 잡고서 이걸로 싹긁어내줘 오케이. 자, 난다 했어 끝 이렇게 해 볼까? 그렇지. 잘했어. 자, 그다음은 지금 사용한 요거 티스푼. 이거 티스푼으로 해도 되고 그냥 스푼 모양으로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원형이 나오는 동그란 스푼 이거 우, 누르면 누르면서 살 돌려줘 모양대로 이렇게 돌려주면 봐봐 <웃음> <오. 웃음> 아이보 <웃음> <웃음> <웃음> I made one flat eyeball 이거봐 <웃음> <웃음> one very flat eyeball 동그란 모양만 나오면 될것 같아 완벽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 항상 즐거운 게 먼저야 알았지? I am have a safe 처음 에 시작할 때, 스푼을 뒤집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 이렇게 mm -hmm. 그러면 이렇게 넓은 게다 나오지 이거봐 g n w t o h o d o a o a t n t s a t s u m a e h m a n y e b a h t h a t s o r a f o i e r f a r i e i l t w s t h p e r i e c t n e e 이 o e h p c a r a e e e a l l s I'm eating so much that I'm farting. 엄마, 이거 먹어요? 이따가 못 먹는데 그러면 나다 먹을 거야. 너무 맛있는데. 이렇게 눈알 모양으로 남은 거 이렇게 잘 먹어주기. <웃음> 이걸로 아이볼 위에를. 아빠, why not we try this? <웃음> 자, 이 아이볼이를 이렇게 파주는 거야. Uh -huh. 칼로 하는 것 보다 이걸로 하는 게 훨씬 좋아 예다야 yeah, yeah. yeah, yeah. 우리는 손을 깨끗이 씻었어. 너손 씻었지? 이 내가 손을 씻었손안 씻었어? 손안 씻었어? 아니, 무식하게는 손 당연히 씻어야지. 무슨 소리 하는 거? 너 내가 내이손 Nobody told me too. 노바이 <웃음> 아시거든. Nobody told me t o <웃음> 자, 이렇게 가운데 홀이 쩌저적 파졌어요. 여기도. 오케이. 혹시 남은 거는 열심히 먹어 주고. 제가. <웃음> 아, <웃음> 살로 <웃음> <웃음> 스트림에 맞춰서 딱이잼 있지? 딱이잼을퍼서 여기에다 이렇게 놔주는거 위에다 나페이 맛. 나페이 맛. 어, 여기다 이렇게 살짝. 그래서 이게 아이보레 피. 그렇지. 피가 영어로 뭐지? blood. 냠냠냠냠냠냠냠. <웃음> 자, 잼을 다 바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<웃음> 아, 이쁘다. 이쁘다 자, 그 다음에 이 블루베리를 여기다 위에 이렇게 얹어주는 거야. 근데 그거 피우표. 이거 눈동자, 검은 눈동자. 와, 진짜 눈 왔다. 그리고 이게 블루베리가 올라가면서 딸기잼이 눌려가지고 피가 막 나오는 것 같아. 아니요 자, 그럼 요지로 이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마치 눈알이 뭔가 박힌 것처럼. 아, 음. Put them in t e h 막 눈알에서 피 터져. 징그러워, 진짜. Really? Okay. 엄마, 아빠, 아빠, 엄마, 네. come here. Let me show you more 징그러워. 피흘러다피흘러다피 <웃음> 흘러, 피 흘러. 짜란. <웃음> 자, 이렇게 해서 완성. 완성. 이제 먹어자. 좀비 눈알. 좀비 눈알 요리. 우와우. 자, 이제 먹어봅시다. <뼤> bother dog, bother dog. 착하게 샬롯 두 잔. 물서 먹어 봐나자기만 그 자기가 만든 거야? 음. 예린이가 만든거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예린이 <웃음> 아. <웃음> <다물을>. 응? 음. <웃음>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엄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